이제 24쪽, 택괴예요. 음, 택괴를 먼저 보세요. 지천태예요. 음, 그죠? 위에는 땅이 있고, 밑에는 하늘이 있네요. 근데 평소에 볼 때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지, 지 바뀌어졌는데, 괴 이름이 태라고 딱 있단 말이죠. 태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 이름자에 대해 참 태자를 많이 쓰잖아요? 이 태자는 통할 통자의 의미예요. 무엇이 통합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통함과 막힘이 있잖아요? 막히는 것은 이괴 다음에 있는 빛괴거든요 이 세상에는 막힘과 통함이 있다. 이 통할 때처럼 기분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에서도 태자를 넣는 이유는 인생 사례 중에서 막힘 없이 모든 일이 다 통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염원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멋진 자지요태자가 이제 그 개의 모습을 볼수있겠지요 기억되셨죠? 위에는 지, 밑에는 천입니다. 태는 섭계에 리태연 후에 아니라 구로수지태라니라 이특기소하면 즉 서태하고 태즉 아니니 태소이 차리야라 이꽤고는재상하고권양거하님 천지, 음양 지기, 성교이, 화면, 즉, 만물생성고로 기통태람, 태는 소왕코 대레하니 길하야 형하니라. 소는 위음이여 대는 위양이랍. 빵은 빵지여 외야우. 내는내거네야라 양기하강하고 음기상교야님, 음양화천이면, 즉, 만물생수하님, 천지지태야람, 이인사로 언지하면, 대즉, 군성이요, 소즉, 신하님, 군, 추, 성, 이, 임, 하, 고. 신, 진, 성, 이, 사, 군, 하, 야 상, 하, 지, 지, 통, 은. 조, 정 지, 태, 야, 오, 암. 양, 미, 군, 자, 오, 음, 미, 소, 이, 니, 에 자네처내하고 소인이 광처회하니 신은 군자들위하고 소인재하니 전하지태야람 대지도의 길이 자형야루되 푸른 원길 원형전은 시요 오유하고 시요 수대헌임 수태나 기일계제리요함언길형제가푸이람대는통야라비 계천지교이 이기통구로 밑에님 정월지 개야람 소는 위음이요 대는 위양이니 언군만 거외하고 건네거네하며 우차기메레하니즉 유광거서고 구레거사며람 첨제육강양지덕이면즉 기리형의람 아무리 글로 주역을 읽어도 괴가 바뀌면 그괴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이이 육식사괴 이 전체가 우리 자연물에서 상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아 그걸 한번 생상을 해보셔야 돼요. 괴가 딱 있으면 거기에 곤상, 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은 위에 있고 하늘은 아래에 있는 괴다 이거죠. 전을 보세요. 태는 석괴의 니태 연후에아니라 석외전에 보면 이, 이행하고서 태, 편안하게 즉 통한, 이행을 해서 막힘없이 통하게 된 연후에 편안해지잖아요. 뭔가 이행하려고 할때 막히면 편안해질 수 없잖아요. 거로 수지이태라 하니라 그래서 택계로서 이때 다음에 받았다 라고 했다 이이 듣기소 즉 서태하고 이행하는 바가 듣기소 듣기소라는 말 아시죠? 그 곳을 얻는다 적당하게 딱 맞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게 되면 서태하고 서는 서의 반대말은 오므라드는 거고 서자는 펴지는 거예요. 인상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상표 반대 그 속엔 뭐가 있어요? 뭔가 통하지 않음이 있는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선은 표질서자고 태는 통할통자로 풀이하자고 서태하고 태질 아니니 통하게 되면 편하게 되니 태소이 차리하라 이 태궤가 이궤 다음에 오게 된 이유가 된다 이거죠. 위궤 그괘된걸 가만히 보면 곤음 재상하고 곤괘는 음효인데 음효가 위에 있고 곤양 거하이 곤은 양괘인데 아래에 있으니 불래는 천지가 하늘이 위에 있는 건데 천지 음양지기 상교의 가즉 여기 이제 이게 처음부터 열 번째괘까지 와서 이 열한 번째괘인데. 열한 번째 와가지고 열 번째 개의 처음 우두머리가 뭐였죠? 건궤였잖아요. 건곤부터 시작했는데, 건곤이 이제 사귀는 거예요. 그냥 미치만 자리하고 있다가 열한 번째 개 와가지고 이제 건궤와 곤궤가 사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제 택괴가된 거예요. 사귈라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여기 의미는 뭐냐면 땅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하늘의 기운은 밑으로 내려온다는. 그기의 흐름을 가지고 그 위치가 된 걸로 보셔도 되지 그죠? 그래서 천지 음양지기 천지의 음기와 양기가 상유의 화적 서로 교, 교합을 해서 교접을 해서 화 서로 잘 맞게 된다면 거기서 만물이 생성되잖아요? 만물이 생기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통태라 통하고, 태가 된다. 태괴는 말이 짧아요, 그죠? 태는 소왕코 대래하니, 길하야 형안니라 금방 읽어낼 수 있지요? 택괴는 소왕. 작은 것은 가고. 그죠? 작은 것은 뭐예요? 음효죠. 음효는 밖으로 가고. 이렇게 보는데, 이 안을, 안은 내꾀라고 하지요? 밑에 있는 게내꾀예요 여기 있어야 될 것이 밖으로 가고. 소음, 소음, 가고, 대래니, 양효는 안으로 파고 들어오니, 기나야, 형안이라, 길에서 형통할 것이다. 알죠? 소는 미음이요, 대는 미양이라, 여기 작은소자 소는 음을 말하고, 큰대 자, 대는 양을 말해요. 양은, 왕, 여기 갈 왕자, 왕 자는 왕지역이에요. 가서 밖으로 가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자, 올내 자는 내 거어 내야라. 와서 안에 거저하는 거예요. 양기 하강하고 천지의 운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양기가 하강 아래로 내려오고 음기 상교양이 음기가 위로 올라간다고 써야 되는데 위로 올라간 사귄다고 쓴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하늘의 태양열을 받아서 지구가 복사열을 또 반, 발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기 상기아니 음기가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양기와 사위게 되니 음양 화창이면 음기와 양기가 화창하게 되면 즉 만물 생순이 모든 만물이 생겨하고 이루어지니. 아까 생성이라고도 있는데 생성자를 숫자로 풀리한거예요 수는 이루어진다는 뜻이니까 천지지대하라 이렇게 볼때 천지의 태자리에요 천지의 태를 가지고 설명하면 여기 양기, 하강, 음기, 상교 이렇게 풀리하는거고요 이제 인사로 보면, 사람들의 일로 보면 이인사언제하면 대제, 군상이요. 이 대라는 개념은 임금이면서 상,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소즉 신하니, 아래 자글소자로 말하면 신하로서 아래에 있는 자리니 군, 추성이 임하고 임금은, 성자는 참딘 마음이라고 번역을 할게요. 임금은 그 참딘 마음을 미루고 미루어서 임하하니 아래 사람들한테 신임을 해요. 아래 사람들 믿어져 버려. 아니면 맡겨버려. 그리고 이, 이게 그렇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은 신임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안해도 더그 신임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은 신, 진, 성이 사근하여 아래에 있는 신하는 그 참된 마음을 다하여서 위에 있는 임금을 섬겨 섬기게 되어서 상아지지통은 사람다 아랫사람의 뜻이 통하게 되는 것은 조정지태야 아까는 천지지태 죠 이번에는 조정이 태하는 조정에서 서로 통하는 거죠 양이 군자요 양은 군자가 되고 음이 소인이 음은 소인이 음양을 군자와 소인으로 말할 때는 양은 군자 음은 소인이란 말이죠 그러니 군자 내 천혜하고 군자들이 와서 안에서 처하고 소인들이 왕처 외하니 소인배들은 다 물러가서 밖으로 가서 있단 말이지. 그러니 신인 군자 득이하고 이것은 군자는 지위를 얻고 소인배들은 제하 지위를 못어서 낮은 자리에 있는 모습이니 이것이 바로 천하지태하라. 아까는 천지지태 그 다음에 조정지태, 천하지태, 집안의 태도 있겠지요? 태지도 길이 차형자로 돼, 그러니 태위도는 길하고도 또 형통하지만 불은 원길 원형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길하다 하는 원길, 크게 형통하다 하는 원형, 이 원자를 쓰지 않은 것은 시, 요 오, 융하고, 이, 때, 시, 자죠? 때에는, 오와 융이 있고, 오는 이게 낮, 낮은, 낮은 거예요. 더럽혀질 오, 자지만은, 그, 오, 그, 낮은, 저, 낮은 곳으로 물들이 모인 곳을 오라고 하거든요? 오와, 융은, 이게, 솟구칠 융, 자니까, 이 때에는 오르락 내리락 있다는 거죠.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치유소량 다스려지는 것을 봐도 조금 다스려지는 때가 있고 크게 다스려지는 때가 있으니 수태나 비록 그 통해서 태평한 세대가 되긴 하지만 기일계제요 어찌 하나로 딱 단정할 수가 있겠는가. 언길형즉 가포이라. 길하고 형통하다, 길자와 형자만을 말해도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더라는 거지요. 거기 26쪽에 가시면, 26쪽에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우알한대가 있지요. 거기를 잠깐 더 보시지요. 오할 범역 중에 무릇 주역 속에는 양위 명 음위 암 명암을 가지고 말할 때는 양이 명이고 음이 암인 거고요. 양위 실 음위 허 허와 실을 가지고 말할 때는 양은 실 음은 허그 다음에 부와 빈으로 말할 때는 양, 위, 빈, 양이 부자가 되고, 음은 가난함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양, 위, 귀, 음, 위, 천 귀천을 가지고 말할 때 양, 귀 음, 천 대소를 말할 때는 양, 대, 음, 수가 되죠 그런 개념도 곁들여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를 보시죠 태는 통나라이 태자는 통한다는 뜻이다 주자는 딱 부러지게 되면 풍이라고 딱 얘기해버렸어요. 위괴그괴된 것이 천지교의 이기통으로 천지가 교합을 해서 이기가 통하기 때문에 위태니, 택괴가 <웃음> 됐으니 월로 따지면 정월괴가 된다 이거죠. 정월달은 택괴가 돼요. 그리고 2월달은 대장괴가 되고 3월달은 쾌계가 되고 4월달은 건계가 되고 5월달은 천풍구 국계가 되고 6월달은 돈계가 되고 7월달은 빛계가 돼요. 막히 빛자기. 8월달은 반계가 되고 9월달은 박. 10월달이 이제 곤계가 되는 거죠. 11월달은 복계가 되는 거고 12월달은 임계가 되죠. 그 지지를 말하면 1월달은 인이 되는거지요.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11월달이 장월이 되는거지요. 12월달이 축월이 되고 정월달이 인월이 되는거지요. 이 자축인은 논어에서 공부할 때 삼통에 대해서 배우셨지요. 천통, 지통, 인통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 나오는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택계가정월계다라고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소는 위, 음이요, 소는 음을 말하고, 대는 양을 말하니, 언, 곤, 왕, 거외하고 말하되, 곤궤는 가서 밖에가 있잖아요. 내외궤로볼 때, 건, 건네, 내, 건에 하며건궤는 와서 안에 있으니, 있으며, 또, 자, 귀메레하니 이게 이제 궤변인데 궤변은 저도 잘 모르고 굳이 뭐 우리가 점적으로 많이 가지 않는 한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자, 귀메레하니 귀맥괘는 귀맥가뭐 어떤 게 귀맥입니까? 진하련 진괘와 태상절태. 예. 네. 그래서 뇌, 택, 귀매에서 귀맥괴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귀맥괴는 우, 자, 귀매에 하니, 또이 택괴가 귀맥괴로부터 왔으니, 그 말이에요. 육, 왕, 거사하고, 음효인, 저, 이 육, 저기 뭐요? 음, 어, 육삼효지요? 육삼효가, 어, 왕, 거사 가서, 육사효 자리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구사효가 와서 구삼효로 온 거예요, 그죠? 네, 예. 네. 소왕대리라는 말을 이렇게 귀맥계를 가지, 귀맥계에서부터 이렇게 바뀌어서 왔다라는 것을 풀이한 거예요. 점자, 유, 강량지덕이면 점을 치는 사람이 강하면서도 양. 양은 속성이 위로 올라간다겠요 양의 덕을 가지고 있다면, 길이 형이라, 길하고도 형통할 것이다. 맞아. 거기 27쪽에, 운봉호 씨의 그 주석에 쫙 보면, 그게 바로 이제 12월계의 음량 소장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는 다음 계제가 되시면 말씀을 드릴게요.